억만전자 어. 루틴 아시나요? 그냥 일단 보세요 일단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요 아 이게 사실 알람을 듣고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이 귀마귀를 끼고 자가지고 꽤 힘들더라고요 일어나자마자 이제 꿈을 회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억이 안나첫 번째는 이제 침대부터 정리하는 거예요 깔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한컵 가득해서 한잔 마셔주는 건데 <웃음> 그리고 아침 식사를 클림 한개 먹는데 저는 오트밀에다가 프로틴 파우더 그리고 피넛 버터 아 이게 진짜 존맛인데 그리고 이제 바나나에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오트밀 우유 이렇게 딱 갈아버려요 이게 쿠킹 제품인데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한잔 마시면서 소화시켜야 되잖아요? 명상을 하는 건데 이게 처음 하는 건다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독서를 하는 건데 이게 아침에 독서를 하니까 집중이 진짜 잘 되더라고요 시간 가는 줄모르고 읽었어요 분명 6시에 일어났는데 독서하다 보니까 너무 늦게 나와서 그래도 아직 해는 다안 올라왔어요 공기가 달라 공기가 <웃음> 아니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부지런해요? 운동하는 건 부끄러워서 못 찍고 천 칼로리 가볍게 부시고 오자마자 프로틴 한잔 마셔주고 바나나 한입 탄수화물 싹 <웃음> 먹어주고 이제, 그리고 이거는 한물 샤워인데 아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진짜 사람 미쳐가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짠. 그리고 오늘 이제 점심 식사는 브리또에 스리라차 하하 이게 스리라차 소스가 진짜 별미예요 그리고 이제 상쾌하게 오전 일정다 끝내고 오늘은 과일 두탕 하러 갑니다